그뭐 꽃같은거 같한같은거라하 아니야 너무 할머니 아... <웃음> 또미 <웃음> 와, 미 <빨리> 나가야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근데 파지방 <끈> <끈> <끈> <끈> <끈> 와우. 으 거야. 아, 기분이 어때요? 좋아. 뻐나 맞아야지 되지 안 맞으면 어떻게할 거야 빨리 입어보고 와 아저씨가 팔아먹으려고 얼마나 바로 아 되게 싸야지 이 세요! 이러니까 얘이 세요! 여기서 계산 들었잖아 <웃음> 야셀스 있다 you 그렇티 보니? 손바티야 누구한테 받았니? 지은이한테. 와. 지은이가 누구야? 찾아. <웃음> 예쁘다 이게 뭐야? 이제 배불뚜기예쁘게 걸어있지. Boom! <coughs> 아니, 받았어요? 좋은 거 포함해봐. 아, 깜짝이야.